네, 저는 내관리합다 네, 안녕, 통 t 비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차업 차득이 시청자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격려 덕분에 구독자 58만이 넘었습니다. 때로는 꾸지람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오해를 받는 일이 있어 속상하기도 했었는데요. 모든 분들을 만족시켜 드리지는 못하지만 더 신경 쓰고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꼭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께 어떻게든 감사의 표시를 해야겠다 싶었는데요. 마침 주식회사 툴클라우드라는 업체에서 차량 점프스타터 광고협찬 제의를 해주셨고 업체 대표님과 협의를 통해 광고비는 받지 않고 구독자 무료나눔 이벤트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컴팩트한 디자인에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 4인원 점프스타터인데요. 시중에도 많은 점프스타터가 판매되고 있지만 제가 오늘 이 제품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한 이유는 제품의 사용자들에 대한 좋은 평가가 많았고 저도 직접 받아보고 난후 너무 괜찮은 제품이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은 분들에게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고 싶지만 딱 20분께만 드릴니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은꼭 해주셔야 하고요 영상 하단에 설명란을 보시면 나눔 이벤트 안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똥티뷰 내가 며칠 전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았는데 배터리 성능이 많이 저하돼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 가격도 비싼 배터리 라서 올겨울을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점프 스타터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두고 보려고 그래 점프 스타터를 소개해 줄게 이 제품은 기계 하나에네가지 기능이 있는 클라우드 js12a 모델의 점프 스타터야 제품의 구성은 제일 먼저 본체 점프 케이블 usb 충전 케이블 공기압 충전 연결 호스 그리고 호스 악세사리가 있고 이 모든 것을 한 곳에 넣어 휴대할 수 있도록 파우치 있어. 본체는 심플하고 깔끔한 컴팩트 디자인이고 제품의 뒷면에 보는 것처럼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서 안전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배터리의 용량도 12,000mAh로 고용량의 제품이야 그럼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 가지씩 알려줄게 먼저 기본인 점프 스타터 기능이야 이 JACBA 모델은 12V 가솔린 4000cc 이하 또 디젤 3000cc 이하의 차량 모두 가능하니까 웬만한 차량들은 점프가 가능한 제품이야 제품의 측면을 보면 고무 재질 커버가 있고 커버를 벗기면 이곳에 점프 케이블을 꼽을 수가 있고 다음 집게를 배터리의 단자에 연결하면 되는데 이 제품의 큰 장점은 배터리의 극성을 잘못 연결하면 케이블의 본체에 빨간 등이 점등이 되고 작동도 아예 되지를 않도록 되어 있다는 거야. 다시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면 녹색 등이 점등이 되도록 해서 안전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쓴 제품이야. 또한 가지 장점은 여기 보이는 부스트, 즉 증폭 기능인데 자동차의 배터리가 안전방전이 되면 일반 점프 스타터로는 시동을 걸기가 힘들어지는데 이럴 때이 제품은 부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순간적으로 고전류를 흐르게 해서 시동을 걸수 있도록 했다는 거야. 다음은 램프 기능으로 측면에 버튼을 누르면 300루면 밝게 LED등이 켜지게 되어 있고 반복해서 버튼을 누르면 비상등과 구조신호등으로 바뀌면서 상황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 다음은 컴프레서와 기능이 내장돼 있어서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야 제품의 상단에 공기압 충전 호스를 연결하고 전면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른 다음 R 버튼을 누르면 공기압을 설정할 수가 있고 좌측의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해서 설정을 하고 다시 전원 버튼을 누르면 컴프레셔가 작동되고 공기가 충전되게 돼 있어 또한 가지 장점은 압력의 단위도, 바, PSI, 킬로파스칼 중에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또단이나 공기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SUV, 세단, 자전거, 공에 미리 세팅된 공기압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파워뱅크 기능인데 제품의 상단에 여러 가지 타입의 충전 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포트가 있어서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이야.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제품 상단에도 주의 표기가 돼 있지만 컴프레셔 작동 회는 발열 때문에 뜨거울 수 있으니까 호스를 제거할 때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꾸짖고 나무라는 분들도 계셨고 실속은 차리지도 못하면서 오해를 받고 소가리를 하는 일이 최근에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든든한 구독자님들 덕분에 힘을 내고요. 앞으로도 기획하고 있는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네, 차는 내가 알란다. 수고했어. 동치뷰요.